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24 디자인에서 가장 어려워 하셨던 메인 화면에 상품을 진열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러분들이 메인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 기능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관리라는 메뉴에 메인 진열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 창으로 여러분들의 상품, 메인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관리 기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추가 상품 검색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진열되고 있는 상품 해당하는 어떤 영역에 진열 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지금 추천 상품이라고 하는 진열 영역을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추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은 메인분류 관리라는 부분에서 수정하실 수 있고 메인 진열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빼는 것들도 이 메인분류 관리에서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진열이 되어 있는 상품들 중에 내가 빼고 싶은 상품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상품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으신 휴지통 버튼 또는 상단에 있는 진열 안함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상품의 진열을 제외시켜 줄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등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상품 추가 시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제가 상품을 끌어다 놓을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놓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곳에다가 상품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삭제를 해서 아예 이 영역을 제외를 시켜버려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메인 분류 상품 진열 관리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쇼핑몰 메인에 상품을 진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샘플 부분의 이미지를 몇 가지를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나서 저장을 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 부분을 창을 닫아주고요. 쇼핑몰 바로가기 기능에 있으신 PC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부분에 지금 제가 진열했던 상품 진열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 모드에서는 상품의 메인 상품 부분으로 진열을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상품을 원하는 위치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아주 쉽다, 똑똑하다. 감사합니다.